지금 런닝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추운 거예요. 그래서 그 열린 중년 길이 새로 생겨서 바퀴를 세 바퀴 정도 뛰어서 몸에 열을 내고 다시 집결지고 가고 있습니다. 아 응. 지금 조명 스테이싱 하고 있습니다. 공연장 도착. 언니 여기에다가 좀 말해줘. 공연장 도착. 아, 철렸어철렸어 다시 공연장 도착. <웃음> 공연 들어 가기, 전에몸을 한번 풀고 들어가, 보 도록 하겠 습니다. 이제 몸을다풀었 습니다. <idade scrim> 이제 한숨, 날 끝내고 이렇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2시간은 조금 안되게 한것 같아요 어깨랑 등이랑 허벅지하고 눈 한상 50분 하고 오늘은 공연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입장을 받고 오늘도 공연 셋차임 마무리 잘 보도록 하겠습니